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82의 분석자료를 올려드릴 건데요. 먼저 981의 복귀자료를 올려드리고 이어서 982의 분석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981회 당첨번호는 어, 27, 36, 37, 41, 43, 45, 보너스 볼32 이렇게 나왔죠. 어, 27소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 상당히 지난 981회에는 어, 상당히 어, 분석하시는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 복기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어, 981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세 어, 그룹으로 나눴었는데요. 어, 1 그룹에서는 36, 한 개만 나왔어요. 어, 2월 수는 전멸을 했고 2 이웃에서 36이 나왔죠. 어, 2 그룹에서는 41, 43, 45, 27, 아 어, 그리고 보너스 볼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3 그룹에서는 37한 어, 개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대분류는 어, 성공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뭐 거의 100% 적중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2 그룹에 있는 9번하고 31번이 아 어, 이게 전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이렇게 복귀 자료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어, 두 번, 2연속 출을 했고, 어, 이 복귀를 시작한 이후로, 어, 3연속이 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다행히 전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외에 성공을 했어요. 자, 다음은 특이 패턴 복귀입니다. 어, 지난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요 어 지난주에 27이 출을 해서 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주에도 다시 이제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어 사크스 복귀입니다 사크스가 파연 속이라서 어 전멸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어 일단 어, 차순이 검토할 수록 분류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한개끝수가 17연속까지 간 경우도 있으나 아, 8연속이면도 상당히 길기에 온 거라서 어, 전멸 가능성도 검토를 어,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아,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4 끗수 전멸해서 이제 8연속에서 끝났어요. 다음은 어. 자료상 차순위 검토할 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 여기는 12, 20, 23, 35, 39. 물론 제이 수는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어, 뭐 이거는 잠시 빼놨다가 빼놓지 않은수 먼저 검토하고 어, 거기 없으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죠. 어, 이 차순위 검토할 수 제이 수의 제이 가능성이 높은 수들이죠. 자, 여기도 어,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어, 일단, 어, 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성공을 한, 했네요. 자, 다음은, 어, 규칙수 복귀입니다. 규칙수는 1, 8, 17, 19, 28, 29, 44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규칙수는 한 수에서 두 수, 어, 일반적으로 나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 지난주는 전멸을 했습니다. 전멸했어요. 자, 다음은, 역시 이것도 이제 차순위 검토수 분류시켜, 아, 빼놨던 것들이죠. 어, 다음은 어, 차순위 검토할 수 종합입니다. 어, 총 18수였죠. 어, 여기에는 사급수라든지 아니면 규칙수라든지 어, 자료상 차순위 검토할 수라든지 어, 이거 종합입니다. 지금 앞에 나온 거 종합인데요. 어, 이 열여덟 수가 아, 지난주는 어, 전멸을 했습니다. 이제 완제가 됐어요. 자 다음은 어, 필출그룹입니다 어, 28, 29, 30이었는데요. 어, 10, 10, 10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어, 여기 지난주 현재 10연멸이었어요. 일래에서부터 현재까지 10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어, 그래서 타이 기록이라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연멸이 됐어요. 어, 여기서는 28, 29는 차순위 검토하시고 30, 어, 30을 먼저 검토하시고 28, 29를 30이 아니라면 28, 29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안 보이면 이제 버리시고, 지 말씀드렸는데, 어, 아, 천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음은 필축그룹두 번째입니다. 아욱한 분석이었죠. 여기는 어, 29, 30, 31, 36, 37, 38, 43, 44, 45, 이렇게 아홉 칸 분석인데요. 어, 요게, 어, 현재 3연, 3연별 중이었죠. 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4연별이 딱한번 있었기 때문에, 어,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어, 36, 37, 43, 45 아주 쏟아져 나왔네요. 아주, 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27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뒤로 아주 몰렸어요. 몰려서 지난주는 아주 난감한 회차였죠. 자 다음은 필출구로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아, 불출변수였는데요. 불출변수가 현재 이연면 중이었죠. 이연렬이 아, 어, 이 복귀를 시작한 이후로 2연별 이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1연별 중이라서, 어,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어, 36, 37, 43, 45,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역시 불주변수에서 쏟아져 나왔죠. 여기 복귀 자료를 보면 이거는 이 다섯 수가나온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 1에서 4, 1에서 4, 섯수는 지금 언뜻 보니까 3번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1에서 4로 필터하면 되는 거였는데 붙을주변수서어 4수가 나왔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여기에서 6, 6구가 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기서 6구, 45가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 필출그룹 네 번째 복기입니다아 6, 20, 28, 40 이랬는데요. 어,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8연별이딱한 번밖에 없었고 현재 8연멸 중이라서 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 그런데 우리가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연멸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 전멸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필출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어, 특정그룹 4중복수였죠 어, 현재 3연멸 중이고 어, 이복기자료를 보면 어, 여기 3연멸, 3연멸, 아, 여기 3연멸 여기 전부 3연멸이면 어, 이제 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 지난주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 4연멸은 한 번도 없어요 5연멸이 딱두번 있었고 아, 나머지는 3을멸이 위해서 다 출을 했거든요 아, 지난주에는 아, 여기 37이 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한 수만 나왔네요 자 다음은 필출그룹 여섯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콜드수를 제거한 후 아, 낙수 중에서 장기연속 멸그룹 아, 네 그룹이 있었는데요 어, 이게 또 전멸을 했습니다 이게 아, 지난주에 저는 꼭 필출할 거라고 봤는데 전멸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멸을 해서 이번 주에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숫자는 바뀝니다. 낙수니까 숫자는 매주 달라지죠. 그래서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일곱 번째입니다. 골드수 중에서 두수 이상 남은 수 남은 그룹이죠. 세 그룹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36, 45, 43. 이렇게 해서, 어, 세 그룹이 다한 수씩 나왔어요. 아주 절위에 기회있는데도저죠 어, 여기, 어, 세개 그룹 각각 한 개씩, 이렇게 한 개씩 나오는 그룹이 좋은 거예요. 두개 나오고 세개 나오고 그러면, 어, 그게 좋아보여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한수 나올 줄 알고, 한수 고르고 나서 나머지는 다 버렸는데, 거기서 또튀어 나오면, 어, 상당히 낭감하죠그죠 그래서, 아, 이렇게 세 개, 네개 아, 이하로 된 그룹에서는 한 개씩 딱딱 나와주는 게 그게 아주 아, 뭐냐면 다르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아, 필수그룹 여덟 번째입니다. 2월수인데요. 어, 지난주에 2월수가 없었어요. 어, 전멸했습니다. 2월수 없어요. 자, 다음은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 4개를 가져 나왔는데요. 이거는 꼭 필출 필출 타이 기록이거나 신기록 중인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 그러나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임박해진 그룹들을 가져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룹 중에서 아, 두 그룹 이출하고두 그룹은 전멸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43이 첫 번째까지 나왔고요.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전멸을 했고요. 아, 네 번째 그룹에서... 4이일 이렇게 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은 다시 이번주에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81회 복귀를 마치고요. 이어서 982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982회 분석입니다. 어, 자 여기는 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고요. 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982의 데블류입니다. 어, 이거는 뭐, 100%, 거의 100% 적중한다고 그랬죠? 어, 이번 주에도, 어, 세 그룹으로, 어, 분류했습니다. 1그룹 필터 범위 1에서 5, 2그룹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처음 보시는 분들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이거는 여기에서 수를 고르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수에서 어떻게 수를 고릅니까? 이거는, 필터하시는 분들은 1에서 5, 1에서 5, 0에서 4로 필터하시면 되고요. 필터를 안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마지막 검증 자료예요. 뭐냐면 그 토요일 날 일곱 개보너스볼까지 포함해서 일곱 개 수를 고르셨다면 그 일곱 개 수가 어느 한 그룹에 다 들어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 보여도 여기는 최대 5수입니다. 지난주에도 5수 나왔죠. 그래서 6수나 7수 나오는 경우는 아주 지극히 드물어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날 이걸 검증자료로 쓰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그룹은 다시 세분화시키면 여기는 두개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2월수와 2월수로 나눠져요. 자 여기에서는 어, 이 그룹에서는 여기는 3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3중복2중복 기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어, 여기 3중복수가 이번주에는 없습니다 2중복과 기타가 있어요 어, 이2중복수는 어, 이번주에도 출할 거라고 봐지는데 어, 여러분들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6, 7, 8, 9, 10, 19, 20이 중에서도 필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복에서 한수 이상, 기타에서 한수 이상 이렇게 가져가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3그룹은 여섯 기 수인데요 이것도 세 그룹으로 나누면 3, 3중복, 이중복, 기타 이렇게 되는데 이중복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중복하고 기타로만 나눠져요 자, 그래서 여기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특이 패턴 1입니다. 어, 지난주에 출을 해서 어, 흐름을 이어온 거죠. 지난주에 27이 출을 했습니다. 어, 이번주는 어, 이게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출을 어,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건데요. 현재 7연속 중이에요. 어, 여러분들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도록 하세요. 어, 이게 어, 전멸한다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라, 일단 이 10, 18, 22, 27, 이네수는 차기 검토수로 일단 분리시키겠습니다. 10, 18, 22, 27이요. 자, 다음은, 어, 요거, 요기에서 또 확인해보면, 어, 10, 18, 22, 27 중에서 22, 27, 이두 수로만 묶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퐁당, 퐁당 5연속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7이 출을 했어요. 매주 하나씩 이렇게, 한 개씩 딱딱 출을 해왔는데, 출하고, 멸하고, 출하고, 멸하고 이렇게 퐁당퐁당 왔습니다. 그래서 2227이 이번 주에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출을 하면 흐름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2227이 출을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10, 18도 확인해서 없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게 멸을 해야 흐름을 이어가는 거니까요. 자 다음은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기도 퐁당퐁당 오는 건데요. 여기는 당퐁 당퐁 당퐁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이걸 어, 뭐냐면 어, 이 특이 패턴이 요 근래 좀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서 어, 흔들린다기 보다는 조기에 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찾아서 어, 지난 주에는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질 않고요, 28, 34, 35, 39를 자료상 전멸할 가능성이 많아서 자료상 차기 검토수 이렇게서 올려 이게 그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이번 주에는 이게 이제 출할 이번 주에 출을 해야 흐름을 이어가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라서. 혹시 여기에 출할 수가 있는지 살펴보시라고 이번 주에는 어, 이거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8, 34, 35, 39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세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 12, 23입니다. 이거는 현재 5연습 중인데요. 어, 이번 주에 출을 하면 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 제곱수 중에서 25를 제거한 후를본 거예요. 어, 대상수는 1, 4, 2, 아, 9, 16, 36 이렇습니다. 제곱수죠. 아, 여기에서 25 하나를 빼냈어요. 빼냈을 때 아, 구연멸이딱두번 있었는데, 아, 구연속출이딱두번 있었는데, 현재 8연속출입니다. 아, 지난주에 36이 출을 했죠. 그래서 8연속출 중이에요. 그래서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9연속이, 9연속출이 아, 딱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어, 전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 여러분들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차기 검토할수록 일단 분류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규칙수입니다. 어, 지난주에 규칙수가 전멸을 했어요. 어, 이 규칙수는, 어, 일반적으로 한 수에서 두수 정도는 나오는, 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이 규칙수에서 한수 이상은 한 수에서 두수 정도는 출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아, 그래도 일단 아, 이 수들을 차기 검토할 수로 분류하겠습니다 마흔 아, 45수를 다 가지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일단 줄여놓고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또 이제 다음은 5, 6, 9 수가 있습니다 5, 6, 9 수를 보면 이게 현재 19 연속 출 중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19연속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5, 6구수가 전멸을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기 검토할 수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총 22수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선 잠시 빼놓고 나머지 수에서 살펴보시고 없으면 그 빼는 수를 다시 살펴보는 어,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 물론 이게 전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특히나 그 규칙수는 이번 주에 한수 이상 한 수에서 두수 정도는 어, 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멸했기 때문에 물론 이연멸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이런 멸이면또 출한 경향이 있어서 어, 한번 어,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일단 스물투수를 어, 차기 검토하수록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출 그룹입니다. 20, 28, 29, 30, 38, 39, 40 이렇습니다. 어, 여기는 현재 7연멸 중인데요. 어,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이 중에서도 28, 29, 30. 지난주에 올렸다가 올인난 거죠.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신기록 중입니다.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1 0연멸이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1 1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우선 먼저 28, 29, 30. 여기에서 28, 29, 30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38, 39, 40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충그룹 두 번째입니다. 어, 8, 9, 0, 스입니다세 개의 9에요 8, 9, 9, 9, 9, 스0끝스 이게 현재 3연멸 중인데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세번 있었습니다. 타이 기록이죠. 이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9영끝수 구영크스, 구영끝수로 보면 이거는 현재 4연멸 중인데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딱세 번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9영끝수요 자, 이, 이 중에서도 영끝수0끝수 중에서 10을 제거했을 때 11연멸입니다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11연멸이 딱두번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출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으니까 이 중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거는 필주그룹 세 번째입니다 콜드수를 제거한 후 낙수 중에서 장기연속 멸그룹이에요 지난주에 올렸는데 또 전멸했죠 4개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4, 2 25, 5, 17, 26, 31, 6. 이렇습니다. 여기서 빨간 수들은, 빨간 색수는 차기 검토할 수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빼내고 나면 12, 17, 32. 이렇게 세 수가 나는데요. 12, 17, 32를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에 없으면 이 빨간 색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네 번째입니다. 어, 역시 지난주에 올렸는데 전멸했죠. 이게 이제 8연멸, 8연멸이 연멸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현재 9연멸 중이에요. 그러니까 출할 가능성은 어, 이제 상당히 높아진 거죠. 6, 20, 28, 40인데요. 여기서 6과 28은 잠시 빼놓고 20과 40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과 40이 없으면 68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 필출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2월수입니다. 2월수요. 지난주에 전, 전멸했죠? 어, 여기에서, 어, 이 여섯 수는, 43을 제외한 여섯 수는 차기 검토할 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시 빼놓고 보면 43 하나가 남는데요. 어, 이게 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입니다. 이번 주는 세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7, 23, 44또 7, 9, 21, 33 5, 17, 18, 33 이렇게 아, 세 그룹입니다. 아, 여기서 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빨간색 수는 아, 이거는 차기 검토할 수 있고요 우선 먼저 파란색 스에서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아, 빨간색 스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아, 마치겠습니다